<웃음> 지난 시간에 이제 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그 나라에 대해서 복습을 했고요. 그 나라의 도구로 이제 사울이 세워졌다. 사울이 회심 전에 어떠했고 회심 초기 사역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제, 그, 그런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 한 10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 다수에 가서 이제 성경 연구하면서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인데, 이제 거기 이 소문이 소문을 듣고 이제, 바나바가 불러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움을 입은 자답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로마로까지 오게 되는 내용.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한이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가 풀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전에 서바나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 그쪽까지 나아갔다가, 그러고 이제, 내로 때 이제 잡혀가지고 다시 순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교회 어떠함을,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어떠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아, 귀한, 이래 <웃음> 이제 사도 바울이 뽑힘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 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되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또 이방인 가운데 구원의 보편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이고, 하나님의 <웃음> 교회가 과연, 어 어떤 것이가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애초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언약에서 보여진대로 이제 전 세계를 향한 그런 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기꺼이 이제 신령한 영적 전투를 했고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웃음> 바울이 약한 전도여행, 그, 우리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보겠지만, 바울이 몇 킬로 정도나 그 전도여행을 했겠습니까? 대충 짐작이 되십니까? 몇 킬로미터? 바울이 서울서 부산이 한 400여 킬로 되죠? 400, 500킬로 넘나요? 네. 아무튼, 500km 잡고, 500km 잡고, 어, 그, 서울 왕복하면 이제 1000km인데, 그러면 수, 20번. 20번을, 그러니까 20번이면, 20번 왕복했으면, 몇 km입니까? 2 0 0 0 0 km. 2만 킬로미터를, 그, 사, 전도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 뭐, 제 교통도 안 좋고, 뭐, 당시에, 뭐, 동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저, 저 강의 위험, 뭐, 바다의 위험, 뭐, 다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물론, 그, 가정이 있었으면 아마 그참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무튼, 그, 천국을 위한 그런 독, 독신자가 돼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에,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이제 배척을 하고, 민간자들도 나타나긴 했지만, 극히 일부고, 그 대부분 다 반대를 해서 계속 쫓겨다니면서, 이게 무슨 환영받으면서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쫓겨다니고 박해 당하면서, 핍박받으면서 당한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어 어떻게 갔다고 했습니까? 그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 타고 이제 그구부로 섬을 거쳐가지고 버가로 해가지고 저 비시디 안도 지금 터키 중남부 지역인데 골로 올라갔었고요. 거기서 이제 도래마저 뭐 이제 저저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이고니언이 있고 조금 더쭉 밑으로 내려오면 루스라가 있고 그다음 에또 오른쪽에 더베가 있어. 요 그런데 돌 맞고 계속 저기 죽은 자 같이 됐다가 다시 또 살아나서 또뭐또 뭐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가 그 구약에 약속된 그런 메시아 그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참 선지자 대큰 선지자이시고 제사장 큰제사장대 제사장이시다. 그분,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진다. 그분 안에서 그 진정한 회복이 있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통뿐만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 형통, 그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형통을 이루게 된다. 그걸, 보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토를 증거하는 걸 통해서 한 거예요. 그, 그그 그 배경이 유대적 배경 또 헬라적 배경이 주류라고 했잖아요. 헬라적 배경은 뭐 전부 신화한 관, 범신론과도 비슷한데 어, 모든 뭐 태풍의 저 태양 태양 이고뭐 달의 신 태양의 신 폭풍의 신 바다의 신 무슨 신 무슨 신 해가 뭐. 그 모든 걸다 신화해가지고 섬기던 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은 또그 하나님, 그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기 나라 안에 가둬두고 축소시켜가지고, 자기 나라만 위한 하나님으로,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그런, 그런 양대 그, 그산맥 속에서, 바울은 그 주님의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지은 거 했던 것입니다. 계속 당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지형으로도 봐도 버가에서 비스티아 안디오까지 올라가는데 그 중부에 그 아나톨리아라고 그 산맥들이 있고요. 거기 협곡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월이간 길을 보면 굉장히 협곡. 그러니까 그 거기 온갖 짐승들, 강도들 뭐. 뭐, 별, 어려움이 다, 거기를 걸어서. 그 1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해서 다시, 뭐, 버가에서 이제 마가 요한이 물러갔고요. 그렇게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다시. 아달리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와, 왔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그, 다소로 해가지고, 또, 나 그, 이제, 거꾸로지, 이제, 더, 베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쪽을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어, 이렇게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또, 주님이 막으셨고, 그, 또, 북쪽으로 올라가, 본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터키 북부 지금, 그, 흑해인가요? 흑해, 흑해, 그, 접해 있는, 그쪽 지역으로, 비두니아, 본도, 이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도 성신께서 막아가지고, 이제, 그, 로아로 해가지고, 네아폴리, 이렇게 해서 빌리포, 그, 데살로니가, 그,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뭐 아덴, 그, 거기도 저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잠깐 있었고, 빌리포 지역에서도 이제 루디아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계속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그도 쫓겨, 그대사룬가 지역에서 쫓겨오면서, 그 신라하고, 어, 디모델을 남겨놓고, 이렇게 아덴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이제 원래 바나바하고 같이 못 오고,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동행 문제 때문에, 바나바는 구부로 섬으로 갔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웃음> 그리고 본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이렇게 그저저남 갈라디아 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아시아 쪽도 아닌 그, 그 본도 북쪽 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 쪽도 아닌 그쪽 그 사이로 해서 근데 그쪽이 이제 이스탄 현재 이스탄불 지역은 조금 위쪽인데 그 아래 쪽이 이제 드로아 지역이에요. 거기서 건너가 가지고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와서 고린도 지역에서 좀 오래 있다가 갱그리아를 해가지고 거기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그 보내주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그쪽 마게도냐 교회들 걱정이 돼가지고. 저, 저 편지를 보내주고 나중에 이제 합류한 디 모델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갱그리아를 통해서 이제 어, 다시 그 수리아 쪽으로 오, 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2차 전도행이 그렇게서 해 어, 마무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 갱그레아 쪽에서 그배 타고 그배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요, 그 원래 그 지중해 지역이 북쪽에서 시베리아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엄청나게 대 속제일 이후에 속제일 이후 그러니까 10월 달로 10월 달 이후 3월 달까지. 다음에 3월달까지 폭풍이 일어가지고 어떤 배도 안 뜬답니다. 어떤 배도 안 뜬답니다. 굉장히, 나중에 저기, 그, 로마로 올라가기 조금 이따 볼 텐데, 올라갈 때도 그, 그 폭풍이 불때간 거예요. 그거 가지 말자고 바울이 얘기했는데도 그냥 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죽을, 몇 번, 죽을 고비를 몇번 넘기고, 이제, 로마로 오게 됐는데, 로마에 와서, 그때 한 2년 정도, 어, 잡혀 있었던 거죠. 아무튼, 제 2차 전도 여행, 까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결과를 내시기를 바라고,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주, 아, 힘을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루스트라 지역에서 이제 디모델을 데리고 동행했고요. <웃음>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2차 전도 여행, 고린도 지역에 아볼, 저,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만났었다고 했잖아요. <웃음> 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웃음> 그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성신께서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셔가지고 에베소 지역으로 와서 사역을 했고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마 하고 이제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여행에서도 엄청난 고초를 겪고 위기도 있었지만, 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받고 사역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3차 전도행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이제 그곳에 머물다가, 불과 이제, 이게 53년에서 58년까지 2차 전도행을 했거든요. 근데 58년도에 바로 이제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 터나, 떠나게 돼요. 아니, <웃음> 아니, 아, 말을 잘못했네요. 53년도까지, 50년서부터 53년까지 했는데, 53년도에 바로 이제 떠나게 된다. 그리고 58년까지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과 브루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모든 신도들을 곱게 했습니다. 이제는 뭐 다른 데로 안 가고요. 1,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데를 이렇게 거치면서 어, 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웃음> 누가는 여기서 잠깐 에베소 교회 형편을 소개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죠. 아볼,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놓고 왔을 때, 이 아볼로가 거기서 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구약은 잘 알고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고 그 뒤에 이제 성신 세례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는데 이제 거기 더 있을 수 없으니까 고린도 지옥으로 가고자 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웃음> 아볼로 구약박사님은 아주 겸손하신 분이라 성도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알려줄 때 기꺼이 받은 거예요참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구속 역사를 가르칠 때 기꺼이 받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웃음>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소아시아 북부 지방을 지나서 아,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웃음> 바울은 이곳에서 성신에 의한 회계 세례를 전파했고, 회당과 두란노 학원에서 주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이제 여기, 그,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 에베소 지역에 그, 불안노 서원하고 이렇게 가봤는데, 그 대리석으로 얼마나 그, 저희 잘 지어놨는지, 지금도 참, 지금 봐도 놀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그런 문화. 그쪽에 뭐 공중 화장 공중 목욕탕, 공중 화장실, 그런 것들도 대리석으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쪽에 보면 신전들, 그, 신전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여기서 어, 가르쳤습니다. 바울 이곳에서의 사역은 소아시아 복음 전도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지요. 이제 고골로스에서나 뭐 에베소서 그뭐그외 이제 지역 어, 수아시아 일곱 교회 지역의 형편을 보면, 이제 다 여기 있을 때 이제 주로 관계를 해갖고 복음이 전, 전파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웃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들을 통하여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굳게 하면서 오고 오는 교회에 거룩한 개시가 되는 내용들을 많이 이루게 됩니다. 복음 선포와 그런 말미없는 여러 환경 속에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각양의 은혜를 느끼면서 고비와 고비를 넘기 넘겨 가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이전에 세웠던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들을 직접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형제들에게 그곳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이제 그 지금 그리스 그 반도 있잖아요. 그 아가야 반도 그 북부 지역이 아, 마게도냐 지역이고 그 지금 남부 그리스 고린도 지역이 이제 아가야 지역입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토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나서 큰 소통, 소동을 한번 치르고 어, 마게도냐로 또 떠나게 됩니다. 마게도냐를 지나 헬라의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였고 그를 해치려는 음모때문에 마게도냐로 돌아가려 어, 하여 드로아로 갔다가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뭐 기오섬 사무드락에서 뭐 밀레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저기 어 터키 남남 남, 남부 해안 지방 해안을 끼고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웃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원래는 에베소에를 들려야 되는데 에베소에 장로들을 미리 연락해가지고 어, 이 밀레도로 항구 도시 밀레도로 부릅니다. 거기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내가 다시는 못볼것 같다. 내가 떠난 후에 너희 너희 가운데 뭐 이리 같은 존재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힐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것을, 물리쳐 나갈 것을 그렇게 권고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고백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성신의 매인받아 이제 체포될 것이 확실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꺼려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전도자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자꾸 이제 이때, 이때도 계속 그뭐소바나 지역으로 가, 갈 수, 갈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기근도 만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연보를 그 저, 모아가지고, 그때, 그, 같이 간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다시 예루살렘 지역으로 올라간, 얼마나 위험한 지역입니까? 이게, 완전히 유대인, 유대교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이제, 그, 완전히 반대자가 돼갖고 사역을 하니까, 그, 나중에 그, 그, 아무튼, 그, 사로 잡혀게 됐는데, 천부장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돼서 살게 되지만, 저를 죽이려고 40명 정도나 되는 사람이 금식을 해가지고, 아 기회를 보지 않았어요. 그만, 그만큼 어려운 지역인데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그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뭐 중간에, 뭐, 빌립, 그, 저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힐 것에 대한 미리 예고도 받지만 개의치 않고 올라갑니다. 두로에 왔을 때 주의 제자들이 성신님의 지시에 따라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걸 제의했지만 개의치 않고 거기서 돌레마이와 가이사레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웃음> 가이사리아의 빌립의 집에서도 아가보가 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렸지만 바울은 주의 뜻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있었던지라 아랑곳하지 않고 며칠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웃음>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형제들과 함께 야고보와 다른 장로들을 만나서 자기 선교와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의 백성들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벌써 유대인들 사이에 바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성전의식을 나름대로 이제 조심스럽게 지켰지만 유대인들의 폭동에 의해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천부장의 제지가 아니었으면 바울의 목숨은 일번. 뻔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소요로 인해서 바울은 가이사례로 옮겨졌고 벨릭스 총독에 의해 그곳에서 약한 2년 동안, 58년에서 60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토가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기려고 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 인물 들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어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총독과 아그립바와 아그립바 왕 번익의 아, 앞에서 설교를 했고 이후 로마 군인의 보호로, 보호를 받는 가운데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음에도 바울에게 나타나 용기를 내라고 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까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나옵니다. 무사히 이제 그 로마로 가는 동안 몇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그 폭풍을 만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호를 받고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웃음> 그 어, 이제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기록된 어, 내용들을 통해서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웃음> 그, 몰타 섬에서도 일이 있었고요 가우다 섬에서도 어, 일이 있었죠 <웃음> 그 모래톱에 걸려서 뭐 위험도 겪었고 뭐 독사에 물려서 막뭐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했었는데 아무튼 로마에 잘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자나 이전에 글로 이제 접했던 형제들이 그를 맞이하는 것이나 이제 진정한 성도의 교통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군인들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토록 반대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의 동족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고 있는지 알수 있는 그런 어, 기록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간에 시간에 바울 숙소에 와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두 부류로 나타나게 되죠 생명의 증거를 받는 자들이 있고 또 멸망의 증거로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어, 그렇게 그, 이제 아까 읽었듯이 28장, 24절 이야 28절에 그렇게 해명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이제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이사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 유대인들이 받지 않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유대인에게서 이제 떠나서 유대, 이방인에게 간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이때 동안 자기가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는 가택 연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쇠사슬에 매였다는 표현도 써 있지만 집에서 나갈 수는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쓰인 바울에 대한 행적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된 것인가 가장 확실한 추측은 바울이 주후 63년경에 석방되었다는 것과 그 이후에 마게도냐와 서바나 지역을 어 방문한 뒤에 이제. <웃음> 다시 네로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일루리고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편만하게 다 전했다고 일루리곤온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 그 일루리로 일루리고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알바니아 지역이랍니다. 알바니아 지중해 지중해에 접해 있는 알바니아. 그 부분 <웃음> 거기 거기 바울이 다녀간 흔적이 이제 역사적인 유물로 남아 있는 것을 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증거들에 의해서 아무튼 이제 그 이후에 에 잡혀가지고 복개서신을 그 이제 마지막으로 쓰고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신님의 인도에 의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세워져서 쓰임을 받았다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쓰임 받은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생애와 사역을 중심으로 헤아려 본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 나라의 지역적인 확장만을 위해서 바울을 쓰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소유림 다 공부해서 공부했지만, 예수 그리토의 부활승천, 그리고 성신강림 이후 주의 사도들과 선자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주의 제자들이 구속사에 진전된 역사상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그렇게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고, 주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보다 풍부한 해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더큰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바울은 바로 어, 그 일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의해 밝혀진 풍성한 게시를 숙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은 매우 포괄적인데요. 그가 펼친 주제는 게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 납니다. 때로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때로는 구원에 대해서, 때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어떤 때는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또 어느 곳에서는 인간론에 대해서 어, 쓰,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는데 주제별로 혹은 조직 신학적인 측면에서나 또 또는 그 같은 성경 각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균화법적으로 풀어보려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 나름대로, 각 방법, 대 방식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지만, 어느 게딱 정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갤더스 보수의 제자 체스터 레마는 절충형의 방식을 내세웠는데, 그 충분히 생각을 해볼만합니다. 사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저희 설교할 때주 텍스트로 삼았던 것은 체스터레만의 신구약에 나타난 그 성경 신학적인 입장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뭐 다른 책들을 많이 그 참조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역사적인 진행과 아울러 주제의 묶음별로 살펴보는 것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의 연관성을 깨닫고 역사의 진행 가운데 성신님의 인도 아래 닥치는 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 계시를 풍부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도와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믿었고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런 메시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성신을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과 선자에 대한 개념도 아주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에 종속하여 구원에 있어서 행위와 은혜의 관계 그리고 상징과 예표와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종말의 일 등등을 숙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경륜인 보편구원과 관련하여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의 최초의 설교나 기록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설교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근간이 되어 개시적인 역사 발전 가운데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더욱 풍부하게 해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에서부터 만군의 대주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항시 빼먹지 않고 전한 내용은 개시를 받은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러하면 사회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교회의 기초가 되는, 기초 단위가 되는 가정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함을 예저 설파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반영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혼인가정 교회에서 어 살펴봤듯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에 대해 자세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풍부한 내용을 제쳐두고 몇 가지 소소한 재료만 가지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 회원으로 자란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일에 크게 쓰임받은 바울의 생애와 사상을 상고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정하신 영적이고 과시적인 질서 속에서 택하신 일꾼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구속사의 진전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어서 보잘것없는 사상을 드러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박해가 닥치고 고난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영광과 그의 가담한 자로서의 영광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신님의 역사를 스스로 물리치는 상황 가운데로 자신을 몰아넣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신님의 역사는 그리토의 계시에 기초하고 그 나라의 완성과 관련하여 주어지며 주의 백성은 그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신님의 사역을 국한시키거나 지역적인 차원에서 성신님의 역사를 축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누림과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교제를 무시하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는 치밀하고 간교합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모래처럼 모래처럼과 같습니다. 한가하게 육체적인 일들에 방만하게 빠져 있으면 정말 많은 것을 소멸할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뭐,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그 행적, 그 유족들을 찾아볼 기회가 우리 생전에 혹시 있으려나? 잘 모르겠어요. 아, 뭐, 그렇게 간다고 해도 사실 그 바울의 심정을 다 해야 릴 수는 없죠. 근데 바울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 길을 가면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그길그 그 물리적으로 시, 시간 속에서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살면서 바라봤던 그 영원한 길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때그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온전한 확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뭐 부흥하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 주님 때를 따라 필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는 우리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과연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그 그 사도 세우신 사도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가고 지금 그런 교회를 이루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간다. 그걸 인식하고. 우리가,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시 공간 속에서 그걸 증거하고, 그걸로 교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책무가 되는 거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말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청, 그 항구 그 도시인 밀레도로 청해가지고 어 이제 예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한 내용 중에 나오는 보라 이제 내가 이제 나는 심령의 메임을 매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신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라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 사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